k <봐람> 서 <아유> 뭐. <웃음> 사연, 벌레를 죽여온 소감이 <웃음> 어때? 벌레 그 파지직 파지직 시체그 어느 뛰어선 시체 시체, 시체, 시체. 시체 사회관 을 벌레 시체를 보여줄게. 이게 벌레 시체야. 완벽한 벌레지?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. 우 <웃음> 더러워. 살인 마리 오자오살인 마리 오 <사린 말이다. 웃음> 자. 아니 자 내가 근데... 벌레를 아니 내 벌레를 봤어 서영이가 서영이한테 말해주려고 했는, 했는데 이제 서영이가 그대로 발로 파지지 밟아버린 거야 자, 딱 말해줬더니 이러고 있어 아니 근데 서영이 아까까지만 도 되게 단정했거든 네. 근데 지금, 지금 얼굴고 이렇게 변했어 주윽 주윽. <웃음> <웃음> 참고로 서영이는 이렇게, 벌레가 이렇게,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괜찮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소영인가 <웃음> 벌레, 벌레, 벌레, 벌레. 지나가야 돼. 빨리 찍어야 돼. 먼저 화장 들어가야 네. 돼. 연기 갑자기, 갑자기. 건 벌레 아닌데? 어, 벌레? 조심, 조심, 조심. 밑에 또 벌레가 있대. 보자 보자, 이거 벌레래. 이거, 이 이거. 이거. 벌레, 요 아, 봅시다, 이거 벌레래. 화장실이 더로워요 좀. 그래서 이 정도면 될것 같아, 갑시다. 가자, 가자, 가자. <웃음> 제 차에서 본레가 제일 좋은 서양이. 행복하니? <웃음> 다시 한 번. <웃음> 행복하십니까?